자정말론에 예, 있어서 글자 그대로 인류가 이제 멸망을 의미하는 뜻인데 오늘 여러가지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이런 그 원자폭탄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만이 이렇게 그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폭탄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동시에 터뜨리게 되면 은이 지구가 파괴될 뿐 아니라 지구상에 바로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종말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종말 말세라는 것이 좀 어, 어, 과연 오는 것이냐 예. 이런 나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이런 그 어, 종말 어, 말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 멸하고 새땅새 어,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천지 개벽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땅은 조약의 세계니까 불로서 심판에 태워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해와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뭐, 태양이 우리보다 훨씬 큰그 태양인데 지구에 떨어지거나 또한 빛이 바라지 않는다면 이땅 위에 생명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초월하는 그런 그, 어, 인류의 종말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적에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란 종말 때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뼈도 살도 다 사라진 조상들이 뼈도 붙고 살이 덮어져서, 어, 좀 이게 살아난다는 그런 애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는 좀 하늘로 부상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멀쩡히 육신이 있어있는데 그 인간이 하늘로 구름 타고 끌려 올라간다는 이런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성서에는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예언합니다. 아까 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핵이 폭발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서에 대한 그 내용은 가능성이란 것은 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그 역사의 어떤 방향과 목적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종말, 말세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서의 문자들로 보면 이런 현상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져, 이끌어 나온 섭리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이 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말세관은 옛부터도 쭉 있었고,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왕왕 있는 이런 일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1970년대에 다미 성교사라는 그런 신앙단체가 어느 이말세를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자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미 성교회 멤버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어. 그래서 여러이 이렇게 휴거가 다고 해서 그야말로 집을 들고 모든 가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10월 28일 자정에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돼도 안 올라가요. 어? 미동도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다가, 아,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죠. 그 다음 이제, 1960년대, 박인선 목사가 에이든 그 수도원 원장인데, 긴급 에, 좀 성체로 변해서 이제 승천한다. 뭐 이런 얘기가 60년대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 인민사원의 사건은 저아프리카의 어, 기아나, 가이아나 사건인데 이때 집단 그 자살한 사건이죠 이것도 그리고 결국 그 종말의 사상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집단 자살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1990년에 오대양 사건 그래서 여기에서 30여 명이 집단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심심치 않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 종말이란 그런 나라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즉 성서의 문자에 매달려서 우리가 성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그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이해할 때 이러한 말세 또 우리 종말이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먼저 우리는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의 발전 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가 바로 역사라는 역사관이라는 관. 바라보는 역사가 어, 좀, 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인간의 그런 그 생각과 견해 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바라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 역사관들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관을 바로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올바른 그런 삶으로, 어냐면 가는 하나의 방향성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성서의 매달려서 성서의 문자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역사관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먼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된다말이에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그 역사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것이 선행돼서 역사를 바라볼 때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누구냐 또 무엇이냐 역사의 시작과 방향 그리고 목적이 결정되어 있느냐 또 역사의 방향이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그런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느냐는 것은 어? 만약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역사는 가면서 항상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어? 음, 올바로 갈 수도 있고 어그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야 어,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과연 그 방향과 목적이 에,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느냐는 하 문제고 역사의 방향이 또는 직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 좀 곡선을 이루면서 가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역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 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 예, 사관들이 입장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그 사관들이 있습니다. 순환 사관 이건 고대 그 뭐냐 그리스와 로마 같은 그 우리 계절이 변화처럼. 그런 나라의 역사도 그렇게 순환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섬리사관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다르게 역사는 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사관. 역사는 우리 인간이 정신적인 그런 하나의 그 문명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물사관은 이제 이 물질의 법칙. 결국에 모든 근원은, 그,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정분합의 아, 과정에서, 그 역사는, 이렇게, 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어, 공, 공, 공생공영공의의 그런 공산사회로 역사는 에, 돌아가고 있다. 는 유물사관. 그다음 그 다음은, 민중사관. 민중이 역사를, 뭐는 이끌어가고 있다. 아, 우리 뭐, 살구 형성같이, 민중이 일어나서, 뭐놈, 그 정부를 뒤집어 놨지요? 이렇게, 민중의 의미에서 역사는 이게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이 문화사관 이것은 뭐 토인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나의그좀이 문화 속에는 그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가지고 생성 그리고 성장 그리고 쇠퇴 해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는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사관 이것을 예중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철학의 사활이 있습니다. 이 생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그런 경험 이런 지식을 중심해서 인생관 역사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관념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기회론을 배척해 버리고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하나의 지식과 그런 어떤 그 역사관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생철학의 그런 역사관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하나의 사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 사상을 대해서 규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말이야. 아, 이건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통일 사관, 통일 원리를 중심한 역사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절 하나님이 창조 목적 에, 완성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첫째 축복이 개성화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회화는 에,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렇게 본심의 자유를 통해서 산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완성해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서 그 다음 선의 완성체가 돼서 사랑의 실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개성체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안는 선의 부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2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제2축복은 바로 이렇게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쯤 핵가족이 아니라 그럼 조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자녀, 손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공동체. 이런 대가족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세계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통일문화죠. 왜? 자녀는 부모의 언어를 쓰게 되고, 부모의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생활 문화 속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문화는 어떻게 해요? 통일문화죠. 오늘처럼 핵과적 이기화 되어 있는 그을 속에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 어떤 생활관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자 그것은 런 아니라 이렇게 인류의 공동의 통일문화권이 형성되니까 그 세계는 어떻냐 하나님이 예, 지금 주관하는 선주관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세계만 가지고 인간의 발전시켜서 오늘 이런 풍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제3축복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가 맑아지지 않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심령과 진흥이 저하됐던 그런 인간이 진리를 통해서 또는 실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감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새로운 하나의 사회, 과학이 발달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한 세계다 말이야.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산악관을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는 그런 문화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 타락한 인간,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오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상쟁하면서 살아가는 죄악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또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잘못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라는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 타락에서 좀 고통과 그런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심령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하시게 된다. 구원이란.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구원이란 건 뭐야? 복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되는 거죠. 힘든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예요. 복귀.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귀란 단어를 쓰려면 뭐가 전제가 돼요? 뭐가 전제가 된다 그랬어요. 어? 창조 본연의 세계가 정제, 전제돼야 돼요. 왜? 복귀는 창조 본인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니까. 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복귀란 말을 쓸수 없어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좀 이웃에서 좀 쌀을 갖다 주었다. 뭔가 학비를 좀 도와 주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구원이라 할수 있어요. 어?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네. 또 우리가 회개했다. 그럼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들 또 오늘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란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인지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면 복귀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 구원이에요 그 복귀란 말이에요 그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면 본연의 위치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원리에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에서도 이 창조 목적의 세계를 완전하게 규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기독교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알지요. 그러나 기타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귀란 말을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귀란 말을 쓴 오늘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위대한 그런... 어. 이것을 할수 있다는 말은 뭐야? 바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향한다. 어, 는 나는 좀 황고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야?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귀한다는 말은 창조 본연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우리가 뭐넌 돌아간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 우리의 원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 복귀란 말을 쓸수 없고, 그러니까 복귀란 말이 안 나오죠. 경전 속에. 성서 속에도 복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 원리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섭리로만 되어진다. 아까 우리가 그 사관을 보면은 섭리사관이 있죠. 그 섭리사관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용에서만 이게 구원섭리, 복귀섭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일론이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섭리그 때, 뭐야? 그 섭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저,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인간을 놓고 역사가 펼쳐지는 거니까. 근데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해졌을 때복귀라는합 어. 이것이 통일사관입니다. 이 예, 통일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자유 의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추내에서 함께 합해졌을 때, 그런 역사는 어떻게,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창조 본인이 로 간다.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됐죠. 아까는 인류 역사에 보면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그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성에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이다. 예. 어차피 간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하나인간이 잘못하더라도 다른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 그래서 통일사관은 바로 그 목적성과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본연의 세계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선민은 어떻게냐? 인류 복귀섭리 역사다. 어. 제자리로 돌아온 역사다. 어. 이렇게 이제 규명을 됐수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원리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명해보자, 이게. 조명해보자. 인류 역사가 복귀섭리 역사냐 하는 것을 조명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에좀 타락해서 심령과 진흥이 여, 에, 저하되어 있지만은 그 심령을 통해서 하면, 무형세계, 예. 그리고, 어, 우리좀 알고자 했던 그런 어떤 그 원인 세계. 이런 세계를 끝없이 추구해왔어요. 어,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나라의 심령의 욕구에 의해서 점점점 인간들은 시공을 초월한 어떤 세계의 주체적인 그런 존재를 우리가 믿어왔단 말이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든 또 어떤 그 종기든 간에 그렇게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그렇게 종교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인간의 심령이 예바람은 시공을 졸라놓던 절대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가 세워졌다. 그런데 이런 종교는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이런 국가의 그런 그 지배와 또는 국가가 흥망성쇠를 하더라도 이 종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세운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 세운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국가흥망사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진통일시대, 전한, 신, 후한, 그리고 삼국, 서진, 동진,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 그리고 5대 북송, 남송, 원명, 청으로서 쭉 역사가 매천년 흘러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유불선도란 종교는 결국에 아무리 좀이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그 나라는 망해 나갔지만 유불선이라는 종교는 지금까지 남아져 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심령의 그런 바램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종교. 이 종교는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자를 찾아 나오는 그건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 국가의 흥망사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라센제국, 동서칼쿠, 셀주의 터키, 오스만 터키로 이어지지만 이슬람 종교는 지금도 면면하게 어떤 국교로 남아지는 그런 나라도 있지요. 자, 우리가 인도를 보면 마오리아 안드라, 그타 바르다나, 사만이 무갈적을 거쳐서 오늘 인도에 있지만 힌두교는 그들이 신앙의 국교화되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프랑크 제국,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좀 네덜란드, 영국, 미국, 소련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요. 로마 시대는 그야말로 좀그핍박이 극에 달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런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가 망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 제국이 망하더라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종교는 바로 이 시공을 초월한 절대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바램, 예,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좀 하늘이 함께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또 예, 지능적으로 이렇게 지능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예,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문명 사회로 예,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명권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문명권의 형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 세계는 어떻게 요이 영향력이 있는 문화, 즉, 문헌에 남겨있는 그런 문화, 문명들이 21개 내지 26개 문명권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문명권은, 오늘날 강한 문화권은 약한 문화권을 흡수, 융합해서 4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해보면 기독교 문화권, 서구 문화권이죠. 회교 목화 아, 그것은 중동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인도 문화권, 극동 문화권, 유불선 문화권이죠. 이렇게 4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아, 좀 융합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결국 앞으로 가서 어디냐 하나의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문화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인류는 이렇게, 그, 어, 어, 인간이 아담과 하가타락해여 거짓 부모가 되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는 섬유를 통해서 인류의 땅에 참부모를 보내기 위한 것이 섬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부모님을 어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오늘 이그 메시아 사상이 기독교에게 강하게 어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아 오는 메시아 사상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러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문화는 이 땅의 통일문화는 기독교를 중심해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문화권통일 결국 인류 역사는 타락한 세계에서 창조본위의 세계로 또한 인간은 거짓 부모에서 참모를 부이 땅의 통일문화권을 형성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를 타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를 극복해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내적 외적 무지를 극복해서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냐? 인류의 역사는 창조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무지 그래고 육정무지로 전락했단 말이야 그런데 종교와 과거를 통해서 그 묵지, 무지를 극복해 나온 그 역사는 뭐냐 인류 역사는 창조본위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성서를 중심에서 보자 자, 인류의 소망은 뭐야? 바로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생명나무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시인 아담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 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소망으로 남아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이 타락해요.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후 아담을 보낸다요그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생명나무를 이루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민족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때문에, 다시 제3 아담대는 재림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재림 주임을 통해서 생명 나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즉, 인류의 소망인 생명 나무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그런 첫 생명 나무를 바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생명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잊어버린 생명 나무를 찾아 복귀 섭리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자그 다음 마지막 투쟁 역사를 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마음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그리고 그건 가정, 사회, 국가 아, 이렇게 에, 끝없이 이렇게 분정하고 상정해왔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세계는 이제 민주화 에, 좀, 에, 양체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재림 사상에 의해서 공성과 민주가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사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기섭리이기 때문에, 투쟁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인류는 분열과 갈등의 그런 점철된 하나의 세계에서 통일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확산되긴 했지만,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투쟁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는 단순한 투쟁, 그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 투쟁이 점점점 선주권로 복귀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아, 악을 멸하고. 자, 이런 이름으로서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이것을 바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관 있죠? 섭리사관이라든가 정신사관이라든가 또는 순환사관이라든가 이런 수없이 사관들을 주장했지만, 어, 그,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고, 결국, 좀 통일을 위해서 밝히는 인류 역사는 그냥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역사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견자에서 이제는 어때 종말이라는 것을 종말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말, 말씀한 게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타락한 인간과 창조 본연의 그 본심을 제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사람과의 그런 끝없는 그런 투쟁과 그리고 상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나라의 복귀섭리를 일으켜 나오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귀섭리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창조 본위 세계로서의 이렇게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의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악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던 속에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이제는 창조 본연의 문화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신천신지새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정 그런 하나의 사회와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것아니다 그럼 그것을 탈바꿈하는 그걸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 그러니까 사탄주권의 조각세계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로 돌아가나 교차되는 시대가 말세인데그말세였던 전환점.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어. 그대로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악이. 악이 그대로 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즉, 악이 연장되는 것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런 선천시대의 악주권의 세계가 바로 이런 전환을 통해서, 전환점을 통해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후천시대의 태평성대의 그런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환점을 말세라는 것이, 말세가 뭐냐면, 이 역사를 파괴하고, 지구를 다 파괴하고, 인류 역사를 종말로 가져오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의 세계를 창조본의 세계로, 즉, 죄악세계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악세계를 멸하고, 그 다음 창조본이 세계로 복귀시켜 놓은 것이 바로 말세의 정이다 그러니까 말세는 와야 되겠어안 나와야 되겠어요? 어? 와야 되겠어안 나와야 되겠어요? 와야 된단 말이야 필연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세계를 원한다면 말세가 빨리 와서 이 선천의 죄악의 세계가 종말이 되고 후천 개벽시대의 신천 신지의 세세계가 도래할 수 있, 있기 위해서는 말세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된다. 아, 그 말세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이 교차되는 교차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교차됨으로 인해서 선주권의 세계, 신천, 신지, 새세계가 이땅 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선천시대와 후천개벽시대를 한번 비교해보자요. 원제를 가진 그런 세계는 낡은 인습과 관습 속에 우리가 어? 좀이 권력자에 의해서 억눌려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신천시계는 새로운 질서, 전통, 참모모임을 어? 인류의 품으로 모시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정문화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런 세계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천시는 원시 미개의 사회였단 말이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영락됐기 때문에 미개사회이냐 물론 오늘 우리는 자인과학을 발표해서 이런 자의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해서라도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밝혀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니 더더욱 우리는 무지 신의 실종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사후의 세계 이런 건다 무지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미개의 무지 속에서 문명사회 그것은 과학 문명뿐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아버지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문명 사회가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리고 반목과 분열의 그런 역사니요 오늘까지 20세기까지 그다음 전쟁과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니요 이제 후천 개벽 시대는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진 세계, 인종을 넘고 그런 민족을 넘고. 그런 종교를 넘어서 하나에 어울려지는 그런 하나의 유합된 그런 하나의 사회, 그런 조화 이상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개벽시대에 태평성대가 이 말에서 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필연적으로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봤을 때 오게 되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종말이란 것, 말세란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좀육 천년 동안 그렇게 좀 인간이 돌아오기를 뭐냐면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았대. 부당하게 하나님은 이 종말을 통해서, 말세를 통해서 인류 보자 이렇게 에스오시했다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 자 인간수는 바로 이렇게 소생장성 이렇게 어, 걸쳐서 완성까지 가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사탄의 주화을 받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죄형 역사가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 1600년 만에 하나님은 노아를 세웠어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홍신판을 통해서 죄악의 세계를 멸망하고 어. 하나님을 믿는 노아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신천신지의 새 역사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노아 때가 바로, 말자다그 말이야. 그래서 홍수신발. 이렇게, 이 노아 때 이렇게, 뭐 종말을 통해서, 뭐 아담과 하 야가 성장하지 못한 완성기를 이 노아 과정을 중심해서 3대 축복을 이루면, 바로 이때, 뭐 인류는 그말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천신지의 새세계가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한이 타락함으로 말니마 이 뜻이 이루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까지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도 어떻냐 바로 말세라그래서 어? 교만한 자와 악을 행운한 자는 다 초과의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심판하실 때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선천시대는 끝, 죄악의 세계는 끝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천신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리마 결국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단 거예요. 그래서 육천년 만에 이 땅에 재림 주님이 오셔서 왜 재림 주님은 오시면 어때냐? 이 죄악의 세계를 침멸해 버리고 새로운 신천신시에 는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말세가 되는 거야. 어? 왜? 죄악의 세계를 끝내려니까 말세가 와야죠. 그래서 노아 때된것 같이 인자 때도 그렇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천변지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주임 때는 재림주임을 모시고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하여가 완성하지 못한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선천시대 끝나고 죄악의 세계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후천 개백시대에 태평성대의 세계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죄악의 세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말세가 오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렇게 긴 역사 속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그런 말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 했 그때마다 인간은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세가 다시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런 슬픈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알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서에 바로 이 말세 때에 벌어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문자대로 밀어낸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불심판이 이루어진다. 해와들이 삐슬고 별들이 떨어진다 아, 무덤들이 열며 자성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 독실한 세상자들이 공주로 끌려가서 줄을 영접한다 아, 정말로 아,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 그런 나라의 천변지위가 이게 성서에는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거의 갈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지하는 것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의 어런 방향과 목적을 중심해서 이게 보게 되면 우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멀서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요.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 14절 보면 그들은 땅과 함께 에, 멸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땅은 영원한 것이고 한세던가고 한세던 오되 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좀 베드로 후세에 보면 은 하늘과 땅을 멸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성서를 다시 보니까 어 땅은 멸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역사가 이렇게 좀 흐르고 또 가고 해도 땅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7, 8편 69절에 에, 땅은 영원히 두신 것 같이, 에? 에, 영원히 에, 두신 땅 같이 성소를, 그러게. 그 땅은 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 주권을 멸한다는 어, 것은, 아, 국가를 멸한다는 것은 주권을 멸합니다. 우리가 아, 고래가 아, 주권이 좀 멸하고, 어, 좀 조선 주권이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국가가 멸한다는 것은 주권을 해야 멸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주권이 세워진다. 그래서 고려의 주권이 이조의 주권으로서 바꿔진 거죠. 조선 주권으로 바꿔진 거죠. 자, 주권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땅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고려 땅이 멸망하고 조선 땅이 새로 생겼나요? 그사이 아니라 땅은 같은 땅인데 이 땅을 고려 왕족과왕씨가 왕시, 권력을 잡았느냐? 그러면 또이 씨가 그것을 잡았느냐? 이런 주권의 뭐냐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땅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그러니까 땅을 멸하고 하늘을 멸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실제 땅을 멸한 것이 아니라 사탄 주권을 멸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해왔으니까 그 지배하던 사탄의 주권이 뭐나, 무너진다. 멸한다. 이런 나나 있듯이.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루 갈 땅을 멸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주권을 멸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불심판을 한다. 아니, 뭐, 우리가 불로서 다 태워버린다. 어. 자, 그래, 지구도 이제 불이 타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불심판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라기 사장 1절에, 응? 1절에 있는 말이고 또, 제림주의 모셔서 베드로 후상 3절에 불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심판한다는 건 뭐나? 야구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혀, 혀는 불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불은 곧 무엇을 의미냐? 말씀을 의미한다는 게. 왜? 혀는, 혀는 곧 불이니까, 불이라면 혀는 뭐래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발은 말씀신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가 보 예? 좀, 그, 어, 권력자가, 아, 좀, 이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같이, 예, 예, 불같이 호령한다. 이렇게 하세요. 불같이 호령한다. 입에서 몇 개, 그것이 불같아요. 불같다는 어. 의미를 가지고, 불은 곧 말씀이다. 예. 그, 어, 권력자가 불을 뽑는 거요? 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 요그 용광로처럼, 뭐, 그 불이, 왜막 불타오르잖아, 요그 막, 어? 어, 그런 것처럼, 말씀이 그냥, 그냥 그 불처럼 그렇게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불처럼 우리가 비유하는 관계 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성서의 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뜻이 되니다 그래서,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에레미아 23장 2 9절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저, 선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이 불같다. 예, 그런 말씀 하세요. 예. 그것은 결국 불심판은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 말을 듣고, 나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이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러니까 입의 막대기 입의 입 얼마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아.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심판이라는 것은 말씀 심판 쉽게 말하면 진리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아. 자, 그래서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린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어디냐? 과거의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란 것은 말씀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인들은 말씀을 찾기 위해 즉 진리를 찾아서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또 성령이나 경제는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고 있잖아 이런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인격을 이렇게 도야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역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유로 불심판이라고 얘기하는 뿐이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성취를 이루면 그건 구원이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심판이 아니라 말씀심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또 강의하겠습니다. 조금 오바었지만은 자, 아, 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그,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에, 구름수로 끌려 들어가서 줄을 영접한다. 아, 이런 그 성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서를 우리가 이제 원리를 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름 그리고 하늘 이 공중이란 그 어, 의미는 뭐냐 그예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어떤 그 공중을 어,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서에서나 사회적인 예, 에, 그런 에, 에 문자 저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비유와 상징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저 푸른 창공이 뭐 무서울 게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늘 공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참 비유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면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구절에는 하나님이 무소 부주하신데도 하늘에 계신 아, 아버지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늘을 하면은 높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해서 어디에 안 계신도 없지만은 꼭 하늘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것을 뭐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이란 것은 또 뭐냐? 또 요한복음 일장사절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는데 하늘에서 온 인자. 그것도 뭐냐 그냥 말에서 몸에서 태났다 그러면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늘에서 왔다니까 우리 인간과 구별된 존재. 그리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성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딱이라면 그 상대적 개념으로서 악하고 낫고 처하고 거짓된 그런 것으로 표현돼요. 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좀 하늘이라는 것은 죄 없고 그리고 선주권이 그런 세계, 그리고 땅이란 것은 악하고 타락한 세계.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강으로 올라가서 영은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은 거룩하고 성스러우신 분이고 참되신 분 아니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듯이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말씀드렸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 독수리는 사체를 뜯어먹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음, 그 독실한 성도들 앞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이땅 위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독실한 성도들,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땅같이 천하고 거짓되고 낮은 곳으로 오시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천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곳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어.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로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어,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인상이란 말이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생활관, 관섭,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지상에 일단. 이런 타락한 악주권이 세계에서 가졌던 어떤 문화적인 모든 요소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주님은 세수는 세 부대에 너른 것처럼 바로 새로운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낡은 인습과 관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또 주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변화되어서 관습도 다지는 버리고 세운 신천신시의 세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 이것을 이 성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덤들이 열리며 사, 그 사체가 일어난다. 이것은 부활론에서 다를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 이 구약시대 율법을 믿고 갔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디에 가느냐 영계 낙원에 가야저 예,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다 말이야. 아 어,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다. 음. 자 이렇게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이 어, 목적을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어. 육신을 벗으면은 예, 자기 스스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들은 이제 예, 예, 주님이 오실 때 지상에 그 주님과 함께 재림해가지고 주님에 오실 때 재림해서 지상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이 땅의 강림의 목적을 이루어나서 바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상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원에 갔을 때 이들을 협조했다는 조건에 의해서 영향적 연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모습을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았단 말이야. 만약에 시체에서 무덤들이 열려서 살아난다면, 억대 조상들이 있을까요? 그 조상들이 다날아나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다 산화됐대. 뼈도, 그리고 여기 육신도 다 이렇게 산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뼈가 구성되어지고 또 살이 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어. 이것은 도저히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의 납득될 수 없는 얘기인데 성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로서 이렇게 뭐냐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영적으로 뭐는이 영령측 연계에서 낙원으로 가는 현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령측 연계와 생명측 연계를 비교해보면 이 세계, 낙원에 비했을 때이 세계는 어둠처럼 무덤처럼 어둡고 컴컴한 꽃이다. 그러니까 더 밝은 그런 낙원으로 가는 모습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 본 것을 성서에 기록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서의 사도행전이라도 기록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성서에는 한디도그 이후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봐서라도 그것은 사실적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을 보호한 말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저 야곱의 그런 아들, 아 그럼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짧고 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에 꿈을 야 꾸는데, 음, 음그 볏단을 다 쌓는데 볕단이 다, 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날또 꿈을 꾸는데 해와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어, 떨어지는 어, 그런 나라의. 그전 어, 예,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그이 이, 뭐라면 예꿈 얘기를 예 듣고 어디냐? 그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나와 너희 어머니가 어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뭐라 절을 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이빗 이만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다른 어머니를 상징했고, 별들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아버지로 오신다, 그말해요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로 있땅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에서 구장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 또, 마태원 16장 27절에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게 되면 아담이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참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선한 혈통을 번식해야 되는데 악한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후 아담으로 오시는 분은 바로 이땅 위에 참부모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전수해줄 이땅 위에 인류의 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종교적인 수로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입장에서 왔을 때는 참붐으로 오시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의 꿈에 의해서 이 태양빛, 햇빛은 붐으로, 해는 부모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어. 그리고 달은 뭐야 그건 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신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햇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뭐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해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했고 햇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을 의미한대. 예수님이 빛이 오요요 뭐 육신이 막 광채가 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복음의 말씀이 빛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진리는 과거의 어면 이런 그 구약이나 율법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아버님 모두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가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빛인을 상징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느냐? 바로 이 땅에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재림주임은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이런 밝히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새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셨던 복음의 빛이 그 빛이 사명을 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다하게 되고 새로운 새 말씀이 빛이 발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림진이 오실 때의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해 끌어나왔던 복음의 말씀이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침 촛불을 켜다가 등불이 오면 촛불이 사명이 끝난 것처럼 또 등불을 켜다가 해가 돋아오게 되면 등불은 꺼야 되는 것처럼 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사명이 끝났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런 복음에 집착돼서 새로운 빛인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 그들이 모두 다 뭐냐면 재림주임을 반대하는 으로말입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8장 8절에 누가 보고? 내가 올때내 이름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든가. 마태음 7장 23절. 네.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고, 그럼 복음의 말씀을 믿다가 새의 말씀을 배착함으로 말암마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다 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들이 빛을 실제로 좀 잃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신 그런 새 말씀의 빛으로 말미와 과거의 복음의 빛이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성서에 말세의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 좀 지루하고 그래서 다시 찬송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송가를 이렇게 에, 좀 적어놨어요. 이건 누구나 쉽게 부르지요? 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오신 후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 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오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어 운진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예, 자 이렇게 노래 하나 부르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 말세와 현세. 자 예, 말세가 어디입니까? 좀이 죄악의 세계에서 선천시대에서 후천개벽시대의 신천신지세계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전환점의 말세라그랬죠 그러면 그 말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어? 노아 때도 말세했지만 노아의 과정이 실패하고 또 예수님 때도 유대민족이 좀 살해함으로 이루지 않고 재림기에 왔는데 그 재림기가 하루빨리 이 선천죄악의 세계가 멸하고 어, 시, 어, 후천 개벽이 시대가 와야 되니까 빨리 이땅 위에 지상 천국이 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예, 좀 이렇게 범사의 때가 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초초하게 아까 좀 휴가 사건 이 일어났죠? 이장님 목사가 그러면 열두 시 자정에 휴가 한다 해서 난리를 피우고. 어? 박인선 목사가 성체로 변화해서 뭐 휴가한다 그랬지만 다 실패했죠? 이건 뭐냐? 그 의미와 또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때를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말씀의 때가 언제냐? 이것을 이제 알무르니해서 우리는 그 때를 통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바라던 지상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도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올 것이다. 아,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데 내가 올때볼 자도 있을 것이다. 아, 또 요한이 살아생전에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곧 우리 살아생전에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오는 때가 말세니까. 예수님이 새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제림대가 말세란 한말 말이에요 그럼 그 말세가 예수님 제자들은 당대에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이 성서의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 긴박함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의 길을 걸수있었던거예요말은 예수님이 사실은 거짓말로 나왔죠 근데 이것을, 이런 말씀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 내가 이천 년 후에나 올까 말까다. 이런 말씀을 면이 제아들이 실망에 빠져서, 어, 어떻게 승계의 을 걸어가겠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기독교를 세계화 시킬 수 있겠어요? 말, 주님이 금방 온다는 그 말소의 긴박감 때문에, 어? 어, 뭐냐면 그런 하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아, 어. 그럼 이 에, 거짓말이라든가 악이란 것은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방향과 목적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타락도 그랬죠. 타락이 아담과 하 애가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그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엇이냐, 어떤 생각과 어떤 동계의해서 해화를 꼬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좀 말세 때도 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어, 이렇게 언제 어디 언제 오십니까? 그부더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는지 너희들 여름이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하라. 근데 무화과를 보면 알수 있단 말이야. 어? 그것처럼 말세 때가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말세가 오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때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다른 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제 두루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저 뭐냐 그이 어, 히말라야 산맥은 어떠셨습니까? 8,000m 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래서 그 새들을 보면 전부 다 날개를 접었어요. 근데 이고봉을 넘고 있어요. 이 그림은 저 영국의 BBC가 비행기를 타고 항공 촬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뭐냐면 포착하기 위해서. 예, 지금 그런데 전부 다이 세제 드르미가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뭐냐면 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는 상승기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기류 그래서 원래 서적지는 몽골 평야인데 겨울이 오면 여름철 새니까 바로 에, 더운 인도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히말리아 산맥이 있죠. 어.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오는 그 절기에, 이상승기류가이 여기에 일주일 동안에 붑니다. 그것을 이 세대 들면안단 말이야. 그냥 그것을 포착하고, 그때를 통해서 뭐냐면 인도까지, 저이 에베레스트 산맥까지 와가지고. 그 기로를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때입니다. 이렇게 때를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말세의 때는 어떻게 오느냐. 여러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봤어. 왜? 그럼, 과거의 그런 선천시대, 죄악의 시대에서, 새로운 후천 개백의 그런, 좀, 신진지, 신지, 신천지 세계, 태평성대의 시계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창조목교 하나님의 3대 축복이야. 그러면 3대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완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물론 유아 시절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축복도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름 제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 되냐? 그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악한 세계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죽게,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는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은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무화과 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일 축복이 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삼대 축복을 이루어서 어떻게 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령적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인간이 되면 그때 바로 우리 인간 어때요 하나님의 그러한 좀 자녀를 이 땅에 탄생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세계는 인간의 본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개성체니까 그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영양하고 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적인 가치, 유일무이 가치, 천주적인 그런 본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냐? 본성의 사랑으로 어우러진 심정문화가 이루어진 세계다 말이야. 어. 이런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어,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어떤 입장이 되냐? 느 바로 하나님을 어, 모르는, 이거 잘못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 본심이 자유가 구속되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가치를 상시해 버렸고, 이 사회는 심정문화가 하나가 이기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네. 자, 이런 나라의 사회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는 거야. 아.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펼쳐줬죠. 그런데 구원은 곧 복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복귀를 이루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렇게, 에, 역사를 두고, 어, 복귀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어. 뭐 기독교든 불교든 간에 끝없이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을 훈련시켜서 인간들이 심령과 지능이 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는 가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는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체에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 영통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죽순처럼. 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심정과 어, 진능을 높여 나왔단 말이야. 어.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때가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적 일치를 입게 해서 무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 깊게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 반면에 또 우리는 본심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투쟁한다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했으니까 그런 권력 앞에 우리는 생명을 열고 본심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좀 죽음 앞에 좀이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초래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의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광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은 원시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좀 인간의 그런, 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지만원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아들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많이 회복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본성의 사람. 정말 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좀 어려운 나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그 어,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점 이란 나라의 어, 본연의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 아 어, 이런 걸볼 때, 말러면 뭐, 이렇게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자 어, 그래서 이란 나라의 좀 우리 인간의 어,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현대 사회였을 때볼 때, 볼때 어, 그러면 이런 어, 지금이 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현대가 말세다 예.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서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과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뭐 유럽의 이유란 공동체 어, 그리고 아시아 아시안 공동체 이런 섭력하며 살겠다는 큰 틀에서 어? 우리가 지금도 상쟁과 분쟁과 좀 이렇게 투쟁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디에 큰 그림은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어, 그런 입장에서 현재가 말세다. 그러니까 제일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가 말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일 축복이 뭐냐? 그것은 대가족 사회. 원래 하나님이 제일 축복은 어느 색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서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회죠. 그것이 선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선주권이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데냐 이렇게 악주권이 세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자, 어.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이런 악주권 세계 속에서 어때 이렇게 종교와 그런 그저 문화를 통해서 아 어. 그러면 이게 내 쪽으로 문화권을 발전시켜 나왔고 외 쪽으로는 어. 국가 홍망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 어떤 좀그어 인간이나 좀 이런 그 땅이나 이것을 하늘편으로 이게 바꿔 나오는 그런 섭리를 해 나오셨다고 그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가 바로 복귀 때다. 이런 시대를 복귀 나가기 때문에 그럼 내적으로는 문화권의 발전사, 즉 소문화권에서 그리고 이제 대문화권으로 사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해서 심정문화를 중심으로 는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 예, 좀 세계 정부를 세워서 움직입니다 말 예,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뭐는 저 지금 에, 좀 전쟁을 일으키는 어? 어, 그런 곳에 뭐는 병사를 보내고, 또한 군사 원조를 하고, 아 이렇게면서 이런 예,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노력, 또 유엔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이 보면 뭐냐 전부 다 어쩌면 이큰 틀에서의 어떤 통일을 세계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땅과 재물을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이루고 하는 것이다. 예.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분 상징하고 그걸 반복하고 투쟁하던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21세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 코로나 같은 하나의 그런 그팬믹업도넌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좀 공동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작동도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에덴 동선에서 제2축복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과 같다 이런 하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 시대가 말세이고 그러므로서 이 시대는 바로 말세다 이렇게 제2축복으로 봐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3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내적인 심령이 발달을인해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이성을 발전시켜서 물질적인 그런 발전을 통해서 과학문명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외양면으로 우리 영인치는 무형세계를 주관하고 우리 육신은 유형세계를 자연과학을 통해서 주관함으로 해서 바로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천신지 세세기를 기다렸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주안권을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주관을 받는 그런 입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자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입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도 채우라 하지 마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주관을 받는 그런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개인으로 역락되어 버렸단말이에요 아, 물론 역사를 통해서 그좀 미개를 개척해서 문명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아니요 이렇게 문명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과정 이것이 복귀인데 오늘의 현상은 어떠냐? 이런 내적인 주관을 통해서 종교, 철학, 윤리 등을 통해서 이런 본연의 복귀의 복귀된 본연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런 에, 좀 내적인 주관과 그리고 외적인 주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물리적인 그런 주관이죠. 이렇게 해서 내 양, 양, 양면의 그런 주관, 자연과학을 통한 주관 그리고 우리의 어, 심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 사랑의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립하고 있다. 역사는 복귀 역사니까 그런 단어의 시대로 지금까지 줄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달려왔어. 어. 그런데 오늘의 시점을 봤을 때 어디냐? 바로 이런 것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말세의 시대다. 그러니까 현세가 말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3대 축복으로 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질 때가 어디냐? 지금 때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3대 축복의 완성으로 봤을 때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 이때가 바로 말세다 하는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말세 때는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시야. 자, 노아 때는 방주를 지어놓 그런 기쁜 소식을 주었지요. 방주로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어, 그러잖아요. 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때는 모세만 따르면 종사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 예, 그렇죠. 그러, 예수님 때도 말씀하셔서 당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반드시 말세 때는 그 인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밝히게 된다. 그것이 뭐 방주든 어떤 제사든 어떤 말씀이든 율법이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좀 지능과 그리고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새 말씀이란 이새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오늘 우리에게 아니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했죠 심령과 지능이 역락됐습니다 음. 역락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시생활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과 지능이 역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세인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이 신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 진리를 주심으로써 이 심령과 지능을 영락된 것을 원하면 높여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능은 원하면 내외양면으로써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지능이 있는데 이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지능을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진리도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 내적인 진리는 바로 이렇게 심령과 함께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진흥을 깨우쳐왔단 말이야 그럼 외적인 진리는 뭐냐 우리 인간의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진흥을 깨우쳐온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과학은 마침 양 수레의 양바퀴처럼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래서 이미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나와야 된다고 역설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 진리가 바로 우리 원리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제 영락된 진흥을 복귀시켜주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의 인식을 보면은 그러면 진리와 실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했죠그 영인체는 바로 이 실력을 통해서 무형세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 영적인 오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영인체도 영적인 오관이 있단 말이야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연계를 몰라요 영계와 육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런 그 실력 역사 영계에 대한 사실을 이런 영통인을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리면 그 영안이 열린 우리 오관을 통해서, 영적인 오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영인체에 그런 연계된 것이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인식되어지면 어떠냐? 그것이 육신에게 공명되어 나타난다. 육신에게 이렇게 공명되어 나타난다. 공명이라는 건 뭐야? 자, 북이 있습니다. 북을 한쪽 덩 치면은 이쪽에 이쪽, 어, 어, 쪽 북이 응하게 울린단 말이에요 이거 공명현상이야 그렇잖아요 공기가 있으면 그런 공명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인체의 오관을 통해서 연계된 사실이 인식되어진 것이 자연적으로 육신에게 그것이 공명돼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그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돼요 이것이 실력 신령 역사예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진리란 것은 뭐야 이것은 생리적 그런 우리의 강박기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유형세계의 모든 어떤 사물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거죠 진리란 것은 자 이렇게 양면으로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서 영락되어 있던 우리의 영인체인 언어마와 육신의 심령과 지능을 깨우치는 섭리를 해나오시는데 말세 때는 그것이 그게 달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통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지능이 최고도로 발달 해서 최고도의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런 실력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과학적인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주님을 논리적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론이 증명이 돼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세 때는 우리에게 예, 진리를 주시는데, 자 진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부 는가 설명했죠. 자그 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리를 어디에? 바로 이렇게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하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때는 방주를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제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했죠. 그다음 모세 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도해 나갔던 겁니다. 그다음 예수님 때는 그 율법 대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진리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와 상징이 아니고 실체로 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비유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적 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이적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진리의 실체이신 메시아요,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야 예, 그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흥에 따라서, 어, 교과서와 같은 성서는 국민학교 생일에게, 또 중학생에게, 고등학교에서 다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 대상에 깨우치기 위한 그런 비유와 그런 점, 상징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서는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어, 우리, 인류 역사는 이0 0 0년 이전에서 현대에 왔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하나의 진리.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젠 실체적으로, 뭐, 음, 절대성으로 표현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리 말씀이에요. 그원리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미 성서도 예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과 새 말씀을 비교하면 촛불과 같고, 복음은 등불과 같고, 그리고 새 말씀은 광명천진 햇빛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율법이 잘못되고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지나서 이런 새 말씀으로 인류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세 때가 왔다. 아,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대에는 어,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의 진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와 과학이 이제 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이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해서 이런 새로운 진리는 인간의 본심이 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힐려 주신다는 성서의 말씀. 또 내가 땅이 이를 말 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 하늘 이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신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에, 지금까지 비사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이 일이신다는 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새 말씀을 우리에게 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과 종교 그리고 성서적인 여러 가지 면을 측면했을때 말세 때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를 이저악의 세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본의의 세계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낡은 시대, 선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후천개벽시대가 시작되는데 낡은 시대가 딱 끝나서 그 끝나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시대가 점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시대가 끝나는 점과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여기가 종말기예요. 종말기. 예, 그래 종말기엔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니까 그것은 새로운 역사가 에, 저 출발하는 시창기가 된다. 그러니까 종말기는 물론 이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끝남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시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과거의 인습과 관습 그런 하나의 이념과 세수는 세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사상이 혼재되어서 그 혼재된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말세에는 혼란기에 접어진다. 혼란기에 접은다. 어떻게 보면 말세에 오니까 깨끗이 과거의 인습과 관습이 사라지고 과거의 전통이 사라지고 악주권이 물러나고 새주권이 딱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끊어져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교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교와 시창기는 이렇게 혼란이 거듭되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참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기가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가 치고 민족이 민족이 상징할 것이다는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중심을 찾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말세에 새로운 중심을 세웠대요. 노아나 그다음 모세라든가 또는 예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말세 때는 새로운 인물을 세웠다 말이에요. 그 새로운 중심을 우리는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라든가 또는 종교 생활이라든가. 그래서 낡은 시대에 집착하지 말해. 아 전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과감히 뭐는 뿔리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섭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령의 호응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신령과 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낡은 시대에 이런 허물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로서의 점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모든 섭리는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느냐 그것이 다시 알리갈 낡은 시대가 연장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못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통일사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역사관을 말씀드렸죠 근데이 통일사관은 뭐냐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기원은 창조와 어, 그리고 타락이다 즉 창조로서 쭉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인류는 죄악사로서 출발이됐다 어, 그러면 출발된 그 역사의 시조는 누구냐 저 아메바이에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헤와이다 역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은 바로 복귀 역사다. 창조본연의 세계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 목표는 뭐냐? 창조목적을 이루는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목발, 목표를 도달하는 데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책임이 합해져야 한다. 이러으로서 통일사관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인류역사는 창조본연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오전에 다 마치고